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관한 이야기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집의 변화 뉴 트렌드 6가지입니다. 어,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코로나 사태를 치르면서 많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지배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 여섯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상을 초월한 코로나19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이 처음 보고된 이후에 최근까지 전 세계에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사망자는 20여만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몇개월 사이에 인류는 속수무책구 혼돈과 공포, 생존 본능에서 비롯한 이기심과 편견의 빛낯까지 드러냈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마비가 되고 격리와 셧다운, 의료시스템 붕괴, 원격 업무, 경계 추락에다가 미중위의 사건과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보건, 환경 등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고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팬데믹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고려한 것이죠 이 변화가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 흑사병과 17세기 발생한 천연두처럼 문명사적인 전환의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완전히 일상을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로 말미암아서 개개인의 생활에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메르스가 해외 유입과 병원 내 전파를 통해 발생함으로써 공항에서의 입국 시스템과 병원문화 그러니까 격리시설이라든지 병문안 제한 등으로 세상을 바꿔 놓았는데 근본 코로나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격리와 거리두기, 비대면, 손위생과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이 일반화되었고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의 활성화, 유연근무제, 원격회의 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되어버린 영향도 있겠지만 직장과 학교에서 시작해서 사회 그리고 가정생활 등 전체 삶의 방식까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완전히 달라진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달라진 삶의 방식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거나 도태되는 업종도 생길 것은 뻔한 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안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생활의 자유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분야마다 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방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코로나를 대비한 주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며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한 코로나는 사회적으로나 개인 그리고 가정의 삶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는데 이는 바로 소중한 가족들이 하루에 반 이상을 살아가는 집에도 자연스럽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변화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극히 기본적인 기능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생활의 편리성보다는 환경과 다양한 생활을 고려한 설계로 위생과 건강 그리고 각가지 취미생활이 가능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의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 화장실 1, 2개가 단순하고 컴팩트하게 짜여진 평면으로 이러한 집은 주부를 제외한 가족들이 직장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외출이나 외식이 줄어들게 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라이프 스타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생활은 자연스럽게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이 아니라 직장과 학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야말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편리성만을 위한 평면보다는 환기가 잘 되거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발코니에 조경까지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한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비단 근본 코로나만으로 부각된 것은 아니죠. 이미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원격진료 등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였던 것이 근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강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며 건강과 다양한 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변화는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되어진 과제였습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특성 등 주관성이 강한 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일괄적으로 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겪어 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주택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합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거주 공간의 다양성과 평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주택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공간과 평면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방, 침실, 화장실만 있는 공간에서 이제는 근무도 하고 공부도 하며 특히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 생활하는 그야말로 집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한 공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작업이나 공부를 위한 서재, 운동실, 휴식을 위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로 음악이나 오디오 또는 화초 등을 가꾸기 위한 공간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며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다 보면 주방과 다용도실, 수납공간인 팬트리 등이 넓어져야 할 것인데 이는 각종 주방기구가 늘어나거나 대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면구조도 기능과필리성만을 위해서 동선을 단축한 컴팩트한 평면 설계보다는 환기나 채광, 조망 등 위생과 건강, 그리고 휴식을 위한 공간과 구조가 필요한데 아파트 경우라면 발코니나 테라스 등 외부와의 완충공간을 확장해주는 설계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공사비나 법적 완화 등의 조치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직주 근접형이 아닌 직주 일체형 주택이 요구될 것인데 코로나19는 대면 접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탈지구와 탈도시와 탈아파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적 물적 교류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임으로써 전염병 확산과 방지에 취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지금까지 직주 근접형 도시개발 그러니까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개발이나 주택공급 방식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주 근접형 도시방식은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으로 교통유발, 인구 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직장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의 단축과 교통 혼잡을 피해 여유롭고 출퇴근하며 퇴근 후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주 공간은 직장인들의 관점에서도 직주일체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관점에서도 직주일체로 변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택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형식 그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직주일체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택배나 배달 음식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는 굳이 복잡하고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근무시스템과 가족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추어진 집즉 근무와 거주가 한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직주일체형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 사무실과 함께 모여 일하던 기존의 오피스 문화와 오피스 공간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전염물로만 여겨져 온 재택근무 등 온라인 가상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나온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개념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 등 비용 절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방식을 촉진시키긴 했으나 이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으로도 기존 오피스 형태의 문화는 빠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주택의 새 트렌드에 대해서 위에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상상을 초월한 코로나19의 위력과 두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생활의 변화 세 번째로는 코로나를 대비한 주택의 변화 네 번째로는 거주 공간의 다양성과 평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직주 근접형이 아닌 직주 일체형 주택이 필요하길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에 어떤 형태의 주택이 이러한 상황에 잘 맞는 집일까요? 그것은 아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지어 살고 싶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바람은 포스트 코로나로 더 확연해진 것으로 그러한 집은 바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형 주택인 것입니다 이런 집은 꼭 경치 좋은 곳에 그림같이 아름답고 마당이 있어서 만이 아니라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운동이나 다양한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에서는 갖출 수 없는 마당이나 정원 그리고 다양한 공간 즉 음악이나 오디오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이나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서재 그리고 다락 같은 공간에 놀이방이라든지 작업실, 룸카페, 공부방 또한 옥상 정원에는 바비큐나 놀이를 할수 있는 데크,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한 꽃밭이라든지 텃밭 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구, 복도나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러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전원주택 등은 한 가족만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어떤 집이 살기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아파트 등 주택의 평면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와 건축이나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들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